저 어, 이제 어, 어, 담임 선생님. 지지다지다이제이제 선생님 선 네, 선생님, 음,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? 어, 선생님 고향은? <웃음> <웃음> 자영 수업 시작한다. <목소리> 아, 선생님, 아, 음, 음? 제 지갑이 없어졌어요. 뭐 지갑이 없어져? 네. 어디 뭐, 눈감아. 우리 반 학생 두 명인데 지갑이 없어. 용인은 <웃음> 지갑 훔쳐 한 사람 손들어. 지갑... 손 내려. 범인은 선생님만 알고 있을 테니까 쉬는 시간에 꼭 갖다 놓도록 해. 누더러. 시작 가, 수업 시작한다. 마 먼저 첫 번째 줄읽을 사람은 지갑 훔출 경신이 전 미친다. 경신이 전 미친다. 시합 도둑놈. 주신다 이랬구나 아뇨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네가내지갑을 훔쳐? 죽을래? 네가 뭔데? 죽을래? 네가 뭔데? 죽을래? 가 뭔데? 죽을래? 가 뭔데? 죽을래? 선생님이야 죽을래? 선생님이야 죽을래? 네가 뭔데? 이 미연. 녀석들 아... 다 없더래 멈쳐 네? 잘못한거 아니면 다없 아, 아이 진짜 잘못했는데 아아예 선생님 t did he do now? What did he do now? What did he do? What did he do? What did he do? w 행복한 순간이야 제가, 제가 너무 슬퍼요 <웃음> 회사들에라 오늘 어, 새로 오신 음악 교생 선생님이신 전인감 선생님이셔요. 전인감 네, 선 전인감 선생님.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저 뒤에서 참관하십시오.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저희쪽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한다. 선생님. 갑자기 선글라스를 왜 끼세요? <웃음> 설마. <설거. 웃음> <웃음> 혹시. 아닐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? 그래서 뭐야? 지금은 매신대요. 저 뭐한 놈이니? 저희 학교 문제야 태진데요. 맨날 술 처먹고 막 가출하고 그런 놈입니다. 태진? 야, 변 태진. 변 태진 아니었어? 왜 가출? 가출 이유가 뭐예요, 제가? 선생님이 도대체 뭔데 그러세요? 난 선생제 일에 신경쓰지 마세요 태지, 여태지, 목게 잡아 어? 이번 다선생님 잘못 말해서 래 선생님은 때려! 아, 선생님, 제가 어떻게 손을... 내려면 서서! 손을... 손을... <웃음> 선생님, <웃음> 죄송합니다! 수업 끝났네? 쉬는 <웃음> 시간이야 태지는 다음 시간까지 꼭 때릴 수 있도록 해아니그다 선생님, <웃음> 맞을 건 받으셔야죠 아니야, 쉬는 시간은 너희들 시간이야 <웃음> 선생님이 침범해서안 된단다 자 이제 망아지수로 막 뛰어놀라 개켜있는 지가 가 뭔데 나이학교 짱이야 죽을래 <웃음> 나이 학교 짱이야. 죽을래 나이학교 짱이야, 죽을래? 나이 학교 짱이야. 대게! 쉬는 시간을 침범하지 않으신다! 어떻게 된니까숨 시작했네? 자, 숨을 시작하도록 가자! 왜선글라스를 다시 끼시는 겁니까? <웃음> 너 그지껄야? 이 몸도 아니고? 가자. 자, 응? 다음 시간도 됐는데 맞을 건 맞지. 아, 그렇지. 엄선생님 어, 너무 슬퍼요, 맞는다니까. 슬분 있는 거야, 내가. <웃음>